궁금해서 가봐야겠어요. 위에 친구 있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뭔지 궁금한데, 갔다 와도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괜히 귀찮게 만들어놨어 이거 끝까지 올라가보자 오차 야, 너무 큰데 인간적으로 야,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 큰데 오 뭐야 아 때린 네가아니 우정을 보인다 뭐지? 아 그렇구만 우정을 맺고 돌아가는 거였어 이쪽 방향이던가 아 이쪽 방향이던가 큰일날 했다 근데 여기 다다 다 돌았잖아 어디로 가야되지 아, 여기 다시 또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 <웃음> 어떻게 돌아가지? 아. 아, 그, 아, 어, 어, 어떻게 돌아가지? 음. 음. 아, 뾰족하게 또 써야 돼? 나중에 뾰족각 필요하면 어떡하지? 800원 버리자고요. 그래, 기왕 800원을 버리는 거야. 아, 800원 따위 버립시다. 버려. 가자. <웃음> 이제 일로 가면 되는 건가? 뭐야? 몬스터 있었어. 오! 오, 변신하기 전에! 변신하기 전에! 변신하기 전에! 변신하기 전에! 변신하기 전에! 변신하기 전에! 오우씨. 오우씨, 뭐야? 이전에 변신하기 전 하나 밑에는 뭐 있나 둘 얘는 안 싸워도 될것 같은데. 두마리 더있고 아씨 달려서 어디로 가야되지? 저쪽이 길인것같은데 가자 음, 길이 맞나? 어 길은 맞네 뭐..뭐 본것같은데아 뭐야 도끼? 어 뭐야! 오. 오! 오! 오! 오, 미친 개쎄, 뭐야! 아 미친 개쎄, 뭐야, 너! 나더 먹어 어뭐 이건 안 막아줘? 오시 개쓴인데? 뭐야 이씨 너 뭐야 아씨 너 때문에 지금 애스트 병을몇 개를 쓴걸? 뭐야 쟤는? 마치 파기승 같은 느낌인걸? 그.. 아니 파기승이란다 그 뭐야 이거 씨그 빡빡이 아저씨들 창들고 싸우는 아저씨들 그 느낌인데? 아 뭐야 아 뭐야 여기 안와도 되는거였잖아 괜히 쓸데없이 병만 썼어 아씨다 써버렸다 다른 아이템 어차피 쓰지도 않는거 미뉴 왔네 저쪽 길인가? 저 친구들은 때리지도 않고 날개가 먼저 솟아오르네 풀 풀풀풀풀풀풀 우리다 됐다 어이앞 반려 있다 반려가 있다고 <웃음> 반려자가 있다는 거야 <웃음> <지금> <웃음> 반려자가 있다 고 We are well along the road of sacrifices, beyond the flooded woods lies Farren Keep, home of the undead legion. Further yet is the Cathedral of the Deep. We seek the Cathedral, home of the g r i m Aldrich. We may go our separate ways now, b u we are both Seekers of Lords. May the flames guide your way. oh yes h o r 수호장. He's not very talkative but don't think ill of him. He's an u p s t a n d i n g kind-hearted knight, a fine part o r this grueling journey. Without his help I would have cursed this onerous duty long ago. 친구들 왜 있는 거야? 대화로도 길을 다 알려준다고. 오! 뭐야? 두 명이네? 오! 이씨라 이놈 음.. 소리 봐 뭐지? 아니.. 여기는 뭐 길이 없네 그냥.. 허우 볼판이네 뭐야 이거.. 몬스터만 가득해 이 저게 뭐야? 이상한 소리만 계속 나. 아, 아, 선생님들! 선생님들, 비켜주세요! 강아지도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안돼 불 안돼 안, 안 눌러줘 안 눌러줘 왜안 눌러줘? 오나이스나이스 누가 나이스. 막 뛰었는데 막불불 불 찾았어 이드 뭐야 이건 태양만세 읽고 싶은데. 준비된 만화? 아니, 꽃게. 저 꽃게도 잡아야 되는 건가요? 저개도 잡아야 돼? 앞마리가 아닌데. 되었어. 기네 아, 왜 다른게 가서 와두 아, 마리 잠깐만요. 두 마리, 노바예요. 선생님, 두 마리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마리, 노바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나? 안 오네. 아씨! 여긴 오는 곳이 맞나? 아니 피도 조금밖에 안 올라. 씨두병 먹어야지 꽉 차는 것 같은데. 개를 잡으면 반지를 준다니까 또 포기할 수 없지. 온다. 오울을 주우러 가볼까? 어디일까요? 어디지? 음, 아씨어다아 뭐야? 아 진짜 나무 뒤로 저.. 더... 때리지? 아 잠깐만 조그만하 애한테 자꾸 잡혀 아 조그만한 아, 근처에 있는 거 처리해 아씨 왜왜 뭐 잠깐만 하고 말, 말고, 말고, 뭐뭐뭐뭐 뭐, 뭐, 뭐 하려는 거야. 물약을 먹어라, 멍청아. 물약도 안 먹어. 물약 좀 먹어라. 앞에서 죽었네. 얘는 막을 수 있나? 아 너무 일방적으로 또 까봤는데? 내일 네, 이래서 스태미너 있는 게임 싫어함 내일 네, 이래서 싫어하는거야 스태미너 있는 게임 제일 싫어해 와 그냥 멀리서도 안해 빨이 다 잡아야 된다고요. 와라. 있지 마. 아. 이 반지가 뭔지 모르지만 껴주술의위력나 주술 쓰지도 않는데 뭐야 나한테 필요 없는 반지잖아 아 말을 해줬어야지 괜히 여기 뭐지? 이앞 강적 있다? 어, 음... 아니야. 어, <웃음> 아니야. 어, 잠깐만. 어, 아니야. 여기도 반지가 있다고? 감족이라네. 제쎄 보이는데? 오오 오! 오! 뭐야 이 무식한 공격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라군이 안 돼요. 아 뭐야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잡히는거네 아, 아 뭐야 얘 아, 도망쳐 씨 뭐야 어디까지 쫓아와 어디까지 쫓아와 너 어디까지 쫓아와? 돌아가 너 어디까지 쫓아와? 돌아가! 아니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그래야겠다 참해 나온 김에 빨리 빨리 뛰어 뛰어 뛰어 빨리 돌아가 <웃음> 빨리 돌아가 지금이야 집주인이 여기까지 나왔다면 지금이 기회다 지이야 도망쳐 도망쳐. 와, 다행. <웃음> 필요 없는 반지라고요? <웃음> 갑자기 너무 피곤해졌어. 아, 눈이 너무 아프 병도 없는데 큰일 났다 저기 어떻게 가냐 하룻불 들려서 달려야 되나? 아 이거 들, 달, 들려서 달려야겠다 어? 지나쳤다고? 아 있어요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있습니까? 아, 뭐야? 아, 아까 찍은데. 어, 요 위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찍었어요, 거기. 그쯤 아,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건데.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뭐야? 어, 뭐야? 이, 걸한 미터 주네 오자마자 찍었어요 여기는 저 친구도 왜 저리 방황을 해 방황을 하는데 어, 뭐야? 길로 가도 되나? 그냥 막 옆길로 빠졌는데 여기 뭐야 길이 있네. 소형 방패. 소울하다 여기 아, 왠지 몇 번이고 죽었던 기억이 있는데 난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했들아 얘들도 내려왔던가? 안 내려오나? 지금 그냥 느낌대로 왔는데, 불이 자꾸 오 와우, 내려왔었어. 와우, 뭐야? 어, 뭐야? 바닥에 이거? 어, 어디까지 쫓아와? 어디까지 쫓아와? 길이 어디야? 어? 독인데? 잠깐만 오야 잠깐만! 어디까지 쫓아오세요? 선생님! 선생님! 어, 여기서 죽으면 큰일나는데? 잠깐만 죽으면은 죽을거면은 괜찮은 곳에서 잠시만 미쳤나봐 어디까지뭐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아 진짜 오네 아씨 안에 들어가면 한 마리 더 있나? 올라갔나? <웃음> 이제 없어졌겠지? 없어졌지? 아, 다행, 다행. 없어졌어. 몬스터가 저기 있는 걸로 봐서는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다시 올라가야되나? 올라가는 폼새가 좀 이상하다 올라가면 위에 있을것 같은데? 늘 연다. 안 열리네. 길이 없는데? 아 뭐야 다시 나가야 돼? 싸우고 싶지 않다 친구들아 아못 올라갔나? 오오오오세요오오네오까뭐오오오뭐 뭐. 마법사? 뭐, 뭐. 아, 피해, 피해,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뭔지 모르겠지만, 뭐야? 막다른 길이잖아. 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뭐지? 길이 어디지? 저 앞길인가? 아쉽 뭐야 아아 씨. 아아파아이아 씨. 아아파아개아파 저쪽 앞길인가 보구이 어, 이거 이거, 이거. 아됐어 됐어 쉽 아쉽... 아오 아쉽... 로쉽까 무서워 이나 있어? 저거 좋은 거지. 저기 또 있네. 인사를 안 돼요. 인사 이트 쓰면. 오! 여어맞았네두 개나 있는데 위에서 가면 위험할 것 같아 괜히 착지해서 슬로우 걸리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이 조용히 하라 했는데 그걸 나가 나가 나가 나와? 나오 오! 오! 오! 오! 오! 바로 앞에 있어! <웃음> 오! 바로 앞에 있었어! 오! 아 임마 별로 안갈거야 자자자 자. 달려 달려 웨스트 어, 파편이다 저거 저거 저거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장불이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달려봐 달려봐 아 안되네 이번엔 걔한테 이번엔 걔한테 옥으로 가? 됐어, 됐어. 얻을 수 있는 건다 얻은 것 같아. 이 위에 건 뭐지? 가 제자리로 안 돌아왔나?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또 어떻게 올라가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가자 아, 근데 그거는 하고 가야 될, 되... 어, 뭐야. 오, 어떤 공격하는지 정도는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아야야, 아야야. 아야. 하나 먹고. 치렁치렁한 옷 때문에 칼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지?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숨어 있어도 걸리네. 아, 길이 어디더라 길이 어디였지? 걔가 사다리 올라가서 바로 패니까 개 놀랬네. 어, 에스트 파편 있는데 올리고 갈 걸. 아 씨. 아아 아. 아, 아. 이 자식이. 어, 이쪽 아니었는데. 다쳐만네 아 다쳐만네 아다 맞네 아아 아, 아,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친구들 아 진짜 아피 빼고 왔어 아 진짜 하나 낭비 어 저거부터 죽자 어 있어. 어 있어. 어디야? 어디 있어? 있어. 아, 이거 진짜 찾는. 아, 뭐야. 진짜가 뭐지? 진짜가 저건가? 아, 잠시만요. 오, 진짜가 뭐야. 넣을것같아 맞지 맞지 아 뭐야 썰어머머리야? 아니야 보라색인 애도 아니네. 어 뭐야 깼어? 뭐야? 뭐야? 난 거야? 언니 나 돈벌어왔어요 쓰지마 스태미더가 너무 떨어져 짜증나 지구력이 스태미너 맞지 이거? 아, 사천0 너무 많은데 아, 사천어 너무 많 아, 은데 아, 팔면 얼마나 은데 아, 잠깐만 아, 팔고 올릴 수 있나? 아, 올릴 수 있겠다 아, 난 강해질 테야. 아 그래도 5천 원 너무 많은데. 5천 원 너무 많은데. 아 내가 갖고 있기에 너무 큰 돈이야. 아 내가 갖고 있기에 너무 큰 돈이야. 나뭐 없지 아 오늘 너무 쉽네 잠시만요 저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아, 근데,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웃음> 아, 진짜. 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 진짜. 아, 이런 게임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쉽지? 지금 무기 한 번밖에 안 올렸어요. 저 그거 없어요. 주운 게 없어. 쐐기석인가 모시인가가 없어. 아 맞아. 아 아저씨 아, 아저씨한테 아저씨. 아저씨. 그냥 아저씨. 파밍을 안 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아, 5천원 언니 5천원 다른 거 올릴 수도 없고 없어 없어 a 기석이 없어서 강화가 안돼 저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아. 두 개밖에 없어요 안돼 안돼 여섯 개나 필요한? 아니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 하나. 아삼강이었구나 팔만한 잡템 없냐고요? 하나볼까 빼가. 장. 무기는 이거 빼고 다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제일 비싼거 팔자 아, 근데 지금 내가..잠깐만 한 아, 100원 정도만 있으면 되네 100원만 있으면 되는구나 좋았어 100원만 있으면 돼. 뭘 파는 게 좋을까? 이런 거 이런 거 팔면 되겠네 Awesome o n o e 지구력 올릴까? 지구력 올릴까 생명력 올릴까요? 근력이요? 지금 생명력이랑 지구력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초반에 시작할 때 투수들이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체력을 올립시다 아니야 스테미너를 하나 더 올려 네30 30 찍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만 지금 열심히 올리는 일단 30부터 찍고 물어봐야지 아이그 올라도 뭐가 오른지도 모르겠어 아니 이게 뭐야 얼마나 오른거야? 아니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아 오른 게. 녹코 딜로 갑시다. 뭐라고요? 둘. 전 지금 하나의 하나의 무기로만 싸우는 중이라. 저 원래 복잡한 거 싫어해서 세키로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빠르지. 하나의 무기만 쓰지. 능력치 없지. 그래서 좋아했어요, 진짜. 전뭘 하든 원툴이여가지고 <웃음> 저, 저, 이렇게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해서. 아, 이거 세명 잡아야 되나? 아, 너무 두 마리를 빨리 잡았어. 아. 내가 만약에 이걸 끝내면 로라로 갈건데 내로롤 하러 갈거야 근데 제사장에서 반지를 얻자고요 여기에 반지가 있어요? 반지? 여기 에이 안에 반지가 있다고? 이안 반지가 어딨어? 반지, 반지 주세요. 반지가 어디 있는데? 이것도 반지 찾았는데, 막은 응, 필요 없는 거임. 또 이럴 거지? 여긴 또 어디야? 어? 아나 여기 기억나 아 내가 왜 닭소를 접게 됐는지 기억이 난다 여기 투수랑 싸웠어 여기서 길 찾는 걸로 투수랑 싸워 <웃음> 여기서 <웃음> 길 찾는 걸로 투수랑 싸웠다고 투수가 어, 말을 얼마나 거칠게 하던지 아이 어, 뭐야 여기 어떻게 가? 저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사다리 위에서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누가 봐도 이차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못 올라가는 거 진짜 개오바 아니야 여기? 점프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올라가야 돼? 나무를 타고 점프를 하라고? 나무를 어떻게 타? 나무를 어떻게 타요? 어! 어? 아!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어? 어? 어? 아씨 나무쪽으로 달려가라고? 어? 어? 어? 어?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아 아닌데 안안 아데아 뭔가 느낌말알것 같은데 안 되네 시 점프를 나무 아 지나서 해야 되나 간다 아씨 아, 이게 피지컬이 안 되네 기다려 봐. 잠깐만, 나무 위쪽으로 올라갈 때 뛰어야 되나? 잠깐만, 아이씨 영상이요. 뭐라고 쳐야 나오는데요? 이걸? 제사장 반지 얻는 법, 이렇게 찾아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안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 점프가 어디서 뛰어야 되는지 타이밍을 모르겠네. 잠깐만요.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씨, 자꾸 반대쪽으로 뛰는데. 이거 나무 몸통에 기대야되는거 맞나? 아 이건 나무 뿌리는 안되는구나 도르마무 아씨 진짜 아씨 분걸 가지고 오셨구나. 3분 30초. 다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장인분 거 어떻게 가지. 할까? 아, 요 왼쪽 계부터 올라갑니다. 왼쪽 계.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아이템 먹고 이 지붕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타이밍을 맞게 딱 달리면 달려서 점프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전. 아. 아 어, 뭐야? 아씨 어, 뭐야, 막 뭐, 그럼. 아 씨, 잠깐만.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자, 다시 다시. 올라가서 옆으로 아 씨. 아 씨. 몰라 가서 아니냐 이거 아냐, 이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 다시. 아 다시 아 아니 왜 그쪽 말고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아니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나무에 올라가야지 어 그때도 이렇게 올라갔나 안돼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틀지 않았어? 점프를 하면 자 이렇게 이렇게 뛰던데. 여기서 뛰던데. 아. 아닌데? 혹시 앞으로 뛰는 건 안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야 오른쪽 오른쪽으로 아이템 먹고 이 지붕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타이밍을 맞게 딱 달리면 달려서 점프를 하면... 자, 거왜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기서, 여기서 어 가?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아봤지만 저분이 날 보고 반응을 했네. 아 여깄다 여깄다 두두두 궁 갖고 싶어. 뭘 갖고 싶어? 뭐야 오야. 여기다 두면 돼요? 아이템. 술 마실래? <웃음> 제일, 제일 좋은 거잖아, 한 잔에. 한 잔에. 안 쓰는 아이템이니까 어차피 한 잔에. 됐나? 어, 아닌가? 어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여태까지 주운 옷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거구만 좀 있긴 하네. 타격. 나머지는. 왜, 더 줘도 되는 거예요? 또 쓰레기 하나 버려볼까? 화염병 화염병 하나 버릴까? 내려놓는 쇠기석 덩어리? 뭐야? 쇠기석 어떤 건가 이거? 이거 나 그거 강화시킬 때 쓰는 그거 그거지 그거지 더내 하나 더 내려놔도 되나? 하나 더 내려놓는다. 끝난 건가? 아, 이제 안 주는 거야? 아, 치사하게 아, 이제 안 준대. 이제 안 준대, 가래. 왜? 뭐또 있어? 왜? 또 뭐가 있어? 오우 왜 자꾸 굴러 위험하게 벽? 뭔가 저 죽은 사람이 뭐 갖고 싶대 근데 갖고 싶다고 얘기하면은 계속 달라는 거 아니야? 죽은 거 있으니까 은근히 이앞 환상의 벽이 있다. 어, 여기 여기래. 이앞 공격 유효. 와! 열렸다. 내려가면 되는 거야? 아야. 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던 그 반지군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지? 그냥 내려가도 되는건가 와 데미지 봐봐 낙하 데미지 미쳤어 몸도 무거워서 데미지도 센가봐 좋았어! 강화? 강화할 게 없는데? 강화할 게 뭐가 있어? 아나 에스트 하나 받았지 잠깐만 에스트 아까 파편 하나 죽었지? 아, 뭐? 안녕하세요 강화! 오늘, 됐다, 됐다.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너무 쉬워. 아, 왜 이렇게 쉽니? 아,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 재미없겠어, 보는 사람들이. 다크소울은 약간 좀, 이렇게, 잘 죽는 맛에 막 하는 건데. Thank you.